배구야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집잘 보고 있어 다녀올게 오 주인님이 이제 나가셨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읽어볼까 그래 이게 좋겠어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나 배구가 알려줄게 양치는 너무 싫어 이른 아침, 아기 곰 동글이 가족은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사과도 먹고, 딸기도 먹고, 맛있는 생선도 먹고 있습니다. 동글이야, 이제 양치하고 유치원에 가야지. 동글이는 대답했어요. 우와, 유치원은 즐거워. 가기 전에 양치는 꼭 하고 가야 한다. 네? 아 알겠어요. 양치는 꼭 하고 갈게요. 동그리는 어기적 어기적 화장실에 갔습니다. 동그리는 양치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에이 너무 귀찮은걸? 양치 한 번은 안 해도 괜찮아. 동그리는 입안을 물로만 헹구고는 화장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동글이는 동물 친구들과 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꼬르르륵 이제 배고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모두들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네요 잘 먹었다. 이제 양치해야지. 나도 너무 배부르다. 동글아 양치하러 같이 가자. 어 나도 너무 배불러. 양치? 아참 알겠어. 같이 가자. 화장실에 도착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동글이는 멀뚱멀뚱 서있기만 했습니다. 동그리야, 너는 왜 양치 안 해? 에휴, 너무 귀찮아. 나는 안 할래. 물로만 헹굴래. 그러다가 너 이에 세균 생겨. 어서 양치해. 설마, 난 괜찮을 거야. 동그리는 귀찮다며 양치도 하지 않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동그리는 저녁을 먹고 양치도 안 한다며 엄마 곰에게 때를 쓰고 있습니다. 동그라, 양치는 꼭 해야 해. 세균들이 이를 아프게 한단 말이야. 아, 몰라요. 나는 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동그리는 결국 엄마에게 때를 쓰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꿈속에서 동그리는 엄청 커다란 동굴을 만났어요. 아니, 이건 동그리의입 속이었어요. 어라? 여긴 내 입이잖아. 근데 저기 움직이는 것들은 뭐지? 동그리는 궁금하여 더 자세히 보았어요. 동그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에 먹은 사과, 딸기, 생선, 점심에 먹었던 반찬들이 아직도 동그리의 이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아휴 너무 간지러워. 동그리가 양치를 안 해줘서 내 몸이 너무 가려워. 나도 너무 가려워. 동그리는왜 양치를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입 속에서 살수 없어. 세균들이 생기기 전에 도망가야겠어. 그래 우리들도 같이 가자. 몸이 가려웠던 이들은 하나둘씩 동그리의 입속을 빠져나갔어요. 미안해. 얘들아, 내가 양치 열심히 할게. 도망가지 말아줘. 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 동그리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벌려보며 이들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휴, 다행이야.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구나? 미안해 내가 양치 열심히 할게 동글이는 칫솔에 치약을 짜고 열심히 양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이들이 도망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말이지요 나도 주인님이 간식을 주고 양치를 안하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 양치를 열심히 해야겠어 내 이가 도망가지 않게 말이지 앗 주님이 오셨네 얘들아 다음에 만나자 안녕